안녕하세요. 안양의 요리교실 23탄으로 새우볶음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준비물은 중요한 새우, 그리고 표고버섯 3개, 어묵 2개, 그리고 밥, 그리고 당근, 애호박, 양파, 파, 그리고 굴소스 식용유가 필요해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만드는 새우볶음밥은 2인분 기준입니다. 1 애호박을 반만 썰어 잘게 썰어주세요. you <music> 다시 씻어서 잘게 썰어주세요. 썰어 주세요. 쓱싹 쓱싹 쓱싹 쓱싹 썼는지 궁금할텐데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상을 원해서 잘게 썰어주세요. 어묵을 작게 자르자. 쓱싹, 쓱싹. 쓱싹, 쓱싹. 버섯을 전체 다 썰어주세요. 밑동도 썰고, 표고버섯에 갓도 같이 썰어주세요. 사실 새우 꼬리의 껍질을 제거해주세요 새우는 반드시 해동을 한 후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동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잘 식용유를 두르고 대파를 넣고 뽑아주세요. 제가 대파를 아까 전에 왜 썰어내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파기름을 내기 위해서인데요. 파기름을 내는 이유는 바로 음식에 비린내와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파기름을 쓴다고 하니, 파기름을 낸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꼭 참고해서 파기름을 저처럼 이렇게 파를 썰어 썰어서 한번 만들어서 한번 요리할 때참고해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됐어. 애호박과 양파를 같이 볶아 주세요. 볶아 볶아. 애호박은 볶아 볶아. 양파도 볶아 볶아. 같이 달걀썬 불고버섯과 어묵 같이 볶아주세요 11일 밥을 함께 넣어서 솥아주세요. 12 굴소스 2스푼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넘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볶아주는 게더 좋겠죠. 집삼 마지막으로 새우를 넣고 볶아주세요 새우가 잘 익지 않기 때문에 새우 한 70% 이상 익었다 싶으면 은 완성이 된 거거든요 새우랑 야채들이 잘 버무려질 수 있도록 골고루 볶아주세요 그리고 영상에 보면 제가 지금 굴소스를 한번더 넣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까 전에 한번 넣었잖아요. 이게 마지막 두 번째 넣었을 때 찍은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간을 보시고 넣으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참고로 굴소스 딱두번 넣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드디어 맛있는 새우볶음밥이 완성이 되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여보세요 아, 짜잔 새우 그리고 여러가지 채소들이 잘버무려져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짜잔 맛있겠죠 여러분? 여러분도 꼭 노래해서 드셔보시고요 지금은 제가 소금으로 마무리를 하셨답니다 그럼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